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8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의 미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선 8기의 구정 슬로건이 공개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곡 임시선별검사소가 지난 27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 165회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가 오는 8월 11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폭염, 뜨거운 태양, 폭염, 찌는 듯한 더위, 휴식과 수분 보충하세요. 수분 보충이 필요한 대한민국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 구민과 함께 강서의 미래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선 8기의 구정 슬로건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슬로건에는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며 많은 구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인 변화를 담았습니다. 강서구는 구정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구체화할 5가지 구정 목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다섯 가지 구정 목표는 원도심이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 환경 도시로 김태우 구청장이 약속한 5대 핵심 공약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강서 전체의 마구과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문화와 예술이 강서, 초 위험 시설로부터 안전한 강서, 제가 꿈꾸는 강서의 청사진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편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슬로건 공모에는 모두 640여 명이 참여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강서구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곡 임시선별검사소가 지난 27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곡 임시선별검사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강서구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마곡팔 공영 주차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신속하게 설치하고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마곡 임시선별검사소는 넓은 주차장 부지에 설치돼 구민 간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밤 9시까지 운영돼 직장인들도 퇴근 후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검사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 등 PCR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하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마곡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구민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8월 11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65회 강서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여행 트렌드 연구소 히치하이커 김다영 대표가 강사로 나와 엔데믹 시대, 확 바뀐 여행 트렌드, 똑똑하게 여행 가는 법을 주제로 강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김다영 대표는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여행의 모습과 경험과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강좌는 20일까지 열흘 동안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6일 제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별 업무 보고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며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6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등 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1일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로 개회할 예정입니다.